뭔가 이가 왔네 기계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3킬 나왔다 나 근데 왠지 낭만 포풍 형한테 자, 꾸이상하게딸낌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또 낭만에 약해가지고 아하. 뭐야? 개구소리 자, 디핑 안가다도됩니다 맞습니다. 턴 타이 필요 없습니다. t i 안가요 n 핑 까지 마요 자, 딘도, 진도 진도 o 컷. 진도 d 누구였지? d o Tindo, Tindo, t i 이 d 이 t 어 귀여워. 주먹이 있었다. 피 충분하네. 개고 사는 발. 아 내보다 먼저 들었네. 야 역시. 내 봤을 때뒤치기가 김동호 저분이고 맞네. 이게 마지막 판인 것처럼. 열심히 하자. 그 방송하는 사람 이름이랑 똑같지 않나? 아닌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전방 낚시다 아니네 건디 쪽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굿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건디 있다 어우, 동호 형님 아픈데... 저통까지 왔다, 왔다, 왔다. 짤... 아, 또 왔다. 이거 이 아... 강정 누가 했노? 대체... 미스 에브리띵... 아, 금정 부사장... 파이팅... 네 앞에 아쳐가지고... 중옥 중계 중계단 아 이거 뭐야 얘. 예. 클났다 지금. 왔나? 올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알 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 자석. 팀킬 이거 피 딸드나 혹시? 어피딸드아 위기인데? <웃음> 얘전판네 근데 원래 이랬나? 아 그래서 상대방이 좀 밀렸나? 오늘 뭐뭔일 있었다 <웃음> 아 근데 이리... 이, 이 위기 속에서 3 0킬할줄 알아야 돼 위기가 뭐다? 기회다 위기에는 기 기회, 기회 다른 말. 음, 뒤지기 올것 같아요. 문의, 기회가 곧 위기다. 아 반대 반대.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심폭 살짝 피해 주면서. 자저 친구 중간다. 그유인에 봐봐. 헤님 튕길 방지 없나? 어, 없으면은 어. 어, 가야지 뭐. 오빵 있다, 내가 잘 보고 어 감시, 감시 좀 해줘. 중계발 자좀 자, 숫자 쫄았죠 그럼 바로 구속타 폭 한개로는 안되니까 두개 가지고 스나 잡았죠 바로 다이나믹하게무시하옵응 응? 음? 아 잡았다 씨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자 금천구 화이팅 금천구 <웃음> 뭐 <뭐야? 웃음> 그 해님 그 금천구 좀 살살 끄가지고 해님한테 신복아이다까게 신포... 어, 너무 아.. 악랄 안가? 근데 왜왜 왜 자꾸 오빤 가냐 얘자 위기가 뭐다? 이 판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내가 키를 하느나 못하느냐 하느냐. 기로다 이 타이밍에 사실 반 가고 싶긴 한데 형의 그 스킬을 혹시 하나밖에 없어? 나삥두개 있긴 한데 까줄까? 아기다기다 됐다, 됐다, 됐다 왔다 왔다 간다 아 이런 젠장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어떻게 행님은 사지로 못노 이걸 이거 동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목소리> 아참 진짜 우리 편이 또 이겼네 <목소리> 사실 미안하다 행님 삥한기라 하고 내가 못 믿었다 <웃음> 사실 내가 못 믿었다 <목소리> 개그방 가기에 삥하나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사실 아 이거 이거 미안 이거 이거 그나 이외에 아무도 믿지말라 했거든 어나나 나 자신 이외에 누구도 믿지말라 해가지고 살짝 흔들렸네 나이스 이제 나는 칭찬해줬으니까 침폭 내한테 안갈거라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조이 미리 깠다 지금 이거 봐 아, 어차피 쿵프형님아쿵프형와 <웃음> <꿈부여. 웃음> <웃음> 진짜 개열받겠다 어저조용히저조용히 아, 아쿵프형님 진짜 개열받겠다 와 피가 46 남더라 와 그리고 폭반동때문에 상대방한테 다이 미쳤다 아니 그거는 전판에 그랬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죄 없는 도움에 사람 도움에 어 뭐야 중어 아... 아니야, 안 좋아, 안 좋아. 아, 이 판, 이판 2킬, 2 이상 더 했어야 돼. 피 별로 안, 안 딸고 더블킬 했는데. 아야,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긍정적으로. 있다. 어,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아도 좋았다. 어 다행이다. 이번 판에 얘 심포 깠으면은 봐봐, 금천구 지금, 나한테 지금 호감 생겼다니까? 중간이니까 안 까잖아. 라고, 이제 흔한 짝사랑의 착각이죠. 오. 일단 금천구 보냈고 동호형님이 보내주셨네. 뭐야? 잠깐만, 나 알죠? 여기 수방. 나왔다. 하나, 하다 온도 온다. 이거, 이거. 아... 아니, 진짜... 아, 민춘이 마이바가인데... 아, 원래 그 박스에다가 삥 하나 올려놓고 알지? 앞에 먼저 전진한 사람 삥 먹이고, 뒤에 있는 사람 잡고 그림 그릴려다가 사실 느낌이 괜찮았거든 아 이정도는 아, 네. 총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근데 민춘 님이 좋은데? 좋은데? 어, 방만한 나쁘지 방만한 않아. 방만한 않아 진짜 오늘 당 간다 당 간다 어 다행이다 다이아 전진 조심 이거 오케이 자 화이팅 한번씩 깍둑띠 조심 방이 깝토티 이번 연말 꺼질 때나 개구수 낼 거. 고이 깔짝이 한번 할게 어, 자바이 포가나 삥하나 합니다 자 잔치기 잔치기 어? 방이 있다 방이 있다 빙 있다. 뭐야 뭔핑이래 그래 나 어? 방, 방이 체크할게 이거 자꾸 누구 삥이야 아, 삥, 어, 어 진짜 이번 판 그냥 막 죽으면 진짜 큰일난다 이거 배구, 오른쪽에 있다 뭐야 결국은 형 빵빵빵 배구... 어. 빵, 빵. 어, 나, 나 어디? 상의, 아, 울펜 또 뭐야? 아니, 왜? 동호형님 이 나를 잡냐? 아, 문이... 아, 아. 최악의 시나리오다. 만약에 지, 못 잡더라도 지어야되는데 아, 나 동호 형님이 잘하셨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아까운데 봐봐, 내가 방금. 어봐 무서워! 여, 여, 여. 아, 우리 우리 우리 노리는 거 아니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는리아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같은 피... 내부 내부에 적이 있노. 방작어, 방작어. 응. 음. 진짜 나 이거 실패한 대고 지게 대고 빙지게. 파이파이전 무조건 일킬 하시겠 일킬이다. 오, 개구수나 왼쪽, 보지마, 개구 보지마. 중옥이다, 중옥. 아니, 포가나 이게 나 이게, 이게 둘. 둘이야? 이세이세이 셋, 셋, 셋. 아직 안 왔다. 안 되는데. Holy shit, man. 와, 진짜, 이거 봐. 안 된다. 나 이거 방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다. 만요. 잠깐만. 아니, 진짜, 이게 이래야 이래 된다고? 만약에 도윤님 세이브하면 이제 큰일 난다. 자 도준이형 제발 해줘 도준이형 해줘 이형의깡이체다깡이체아 도준이형은 바로 안와 이거 바로 안와 이거 졌어 어. 어? 와 까비 어 이래 좋아 도준이형이 이걸 해준다고? 자, 지금부터 진짜다 아 근데 저기 상대 형님들이 방입을잘 안오네 노즐빙 갈때 안와 차라리 중에서 뭐야 아이 소중한 자원을 방이 소리 바포가나 삐어나 나이스. 기구탄소리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이거면은 어 좋아. 그래, 아니 내가 두판 날린 것만 해도 지금 사킬은 했겠다. 오, 야, 뭐야? 아니 왜? <웃음> 예, 한 번이라도 피딴 사람은 그 사람 돌린다니까. 개고 조고 있다. 아니 쏘리 형은 대체 뭐아 도와주시는 거겠지나 방이 배다 방이 지금 은근히 나은가이거이 왔네 기게 있다. 가라, 가라, 아, 가라! 아, 가라. 아, 3킬나 아, 왔다. 발톱 이제 발톱을 펼쳐라. 자, 심, 심작해, 침착해 평정심 유지하자. 이런 기회에서, 막, 아, 제발 뭐야! <웃음> 아니, 마, 콩파이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버린다고? 봐봐, 지금 행님한테 폭가잖아, 자꾸. 아, 제발, 진짜. 오케이, 된거 아니냐? 아, 놀래라, 야, 야. 아, 안 돼, 안 돼, 빨리, 안 돼, 제발. 아? 다 어디야, 다 어디야? 어디야? 제발, 다시 말해줘. 제발. 안 돼, 가지 마. 야, 이씨. 안 돼, 아. 아. 와. 아.